이준석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수정 교수 건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을 사안이 바로 믿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이 실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때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는 29일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초선원 5명과 함께 폭탄주를 건화하게 마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남긴 것을 끝으로 휴대폰을 꺼놓고 며칠째 모든 당부를 거부하고 집권해지 자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그의 글에서 특히 뭔가 느낌이 묘리한 그렇다면이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윤석열 캠프의 일련의 의사결정들에 대한 불만의 의미를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불만이 민주당을 향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에 대한 불만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의힘 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당대표의 가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당 안팎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가진 불만 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캠프에서는 최근 이준석 자신이 극구반대하던 이수정 교수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으로 영입한 데 대한 불만입니다. 두번째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 위원장이 결국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입니다. 세 번째 당대표인 자신에 대한 윤석열 캠프에 의한 패싱 논란도 그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체면도 있는데 도대체 자신의 의견은 먹히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항의성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자극이 되고 용기를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교수의 영입을 극구 반대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논쟁에 대한 사전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페미니즘이란 성차별적인 남성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여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그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둘째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원래가 남녀평등이라는 의미지만 특히 한국사회에서 최근 이 의미가 왜곡되면서 남녀평등 플러스 여성 우월주의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번째 이 변질된 페미니즘이 가진 남성들에 대한 무시, 비하, 남성혐오주의적 측면, 여기서 발생한 젠더 갈등을 파고들면서 TV방송 토론판에서 뜬 사람이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2-30대 남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들의 역동적인 지지의 힘으로 인해서 결국 당대표까지 거머쥔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수정 교수는 우연히도 강력범죄 피해자가 80%가 여성이다 보니 피해자 보호가 곧 여성의 보호 아니냐 늘 이렇게 그가 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이수정하면 페미니스트의 전형 또는 상징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바로 이런 상징성이 여성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윤캠프가 그를 영입한 이유도 바로 그 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이준석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수정 교수의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의 영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지만 그의 의견이 결국은 패싱된 것이고 이준석의 잠적은 분명히 이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수정 교수의 영입은 젠더 논쟁에서 반페미니스트로서 2030세대 사이에서 뜬 이준석 자신의 존재 이후에 부정과도 같다고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이것이 이준석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번째 사안. 이준석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수정 교수권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을 사안이 바로 믿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이 실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때문입니다. 이준석에게 있어서 김종인의 영입은 자신의 당내 입지와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인이 선대위에서 주요 결정권을 지면 덩달아 이준석에게도 힘이 실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의 불발은 이준석의 좌절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요구했고 윤 후보는 결국 이를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며 이 결정권을 김종인이 쥐고 힘드는 것을 결코 좌시할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종인의 영입이 불발되자, 덩달아 이준석의 당내 입지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무관의 당대표인 이준석 입장에서는, 오메 불망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고 싶은데,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종로구도 이준석에게 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 분명해짐으로써, 그의 좌절감은 더욱 더하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업무를 정지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지금 행동은 첫째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발상의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한 당의 대표로서 무게있고 성숙하게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행동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두번째 해당행위입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의 이수정 교수의 영입이나 김병준 선대위 위원장의 임명 등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반대를 표시해 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라면 감히 자기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을 이준석 대표는 자기당의 후보에게 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한번 후보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 결정이 다소 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대표로서 소속 국회의원들을 독려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어야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의 후보의 결정을 디스하는 이같은 행동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는 행동에 다름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대표인 이준석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행동은 때때로 또는 상당히 자주 해당행위 또는 민주당에 도움되는 그런 행위 를 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따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거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지휘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부하장교의 행위 는곧 이것이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당대표로서 자신이 패싱 당한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지금의 행동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오는 일종의 현실 괴리감과 같은 것일 겁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관의 당대표의 말빨이 이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의정활동을 해온 의원들에게 먹히면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먹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이준석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인정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정치 인생을 새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인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되고 결단 하는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출범을 했으니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선거를 치를 준비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초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